안녕하십니까?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른발만큼 많이 고민하시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시는 왼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은 오픈한다고 하죠? 하이에 오픈을 하는 것을 어떤 소리죠? 치 하면서 열리는 소리죠? 이런 네,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 소리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쳤을 때 어떻게 했죠? 치 길게 냈죠 길게 낼때왼 다리를 이렇게 다 들어도 소리는 나겠지만요 한번 제발 카메라를 보시면 한번 다 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도 소리는 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 연주할 때 이걸 들고 치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치면서 균형이 자꾸 무너지죠. 어쩔 수가 없어요. 사람이 뭐 이거 왼발을 들어버리는데 드럼을 치면서 계속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. 그래서 긴 소리를 내고 싶으면 앞에 엄지발가락과 앞에 앞꿈치 정도를 살짝만 들어주는 거예요. 카메라 자세히 보시면 다시 근데 저는 여전히 놀라운 것은 VAD706의 이 모듈이 왼발 하이엣이 디지털 하이엣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 표현해 주네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이 발가락을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이 오픈 사운드, 긴 사운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금만 들어볼게요. 더 많이 들면 미세하게 다르죠? 그래서 이 발가락을 들고 제가 한번 연주를 해 볼게요. 이해됐죠 이게 긴 사운드를 위해서 많이 들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주는 사운드 빡빡 여러분들 음악 들어보시면 둥차 드빡차 둥둥차 드빵 이런 음악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팍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발가락을 그러면 옆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을 그렇게 빨리 한번 들었다 놔 볼게요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? 하지만 녹음실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연주의 상황에서 뭐 펑크 음악이든 신나는 음악을 연주할 때그게 끊어주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선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오른발을 한 번씩 밟아줄 때 같이 왼발도 밟아주는 겁니다. 좋은 타이밍에.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. 발가락을 드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잘 보세요. 제가 어떤 연주를 할 거냐면 둥, 따, 팝, 따. 둥, 따, 팝, 따. 빨리하면요. 네, 지금 들어보시면 제가 왼발을 자꾸 둥 카드 빠빡 이런 식으로 끊어줬죠. 그럴 때마다 제가 왼발을 들어주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. 뒤꿈치를 제가 어떻게 했죠? 이렇게 해서 오른발도 그렇게 밟잖아요, 우리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실 점 뭐냐 너무 또 앞꿈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들어줘버리면 또 어떻다?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앞꿈치는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살짝이라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밟아준다 어떻게? 순간적으로 스냅 하듯이 훅, 훅 던져줘야 돼요 이거를 느리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? 야, 합, 야, 합. 이것도 몸의 균형이 무너지겠죠. 또 사운드도 깔끔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, 얍, 던져주시오. 오른발도 우리가 사실, 이합 이렇게 밟진 않잖아요. 우, 떡. 순간적으로, 텁, 밟아주죠. 왼발도, 순간적으로 들어오다가 첩, 첩,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. 그러면 되게, 오픈, 오픈할 때, 강, 하는 이상한 사운드도 없고, 그냥, 편하게 밟아수 있죠. 깔끔한 소리로 자, 그러면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섞어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 짧은 소리는 아, 아까 뭐였죠? 밟아주는 거였고 긴 소리는 오픈하는 거였죠? 발가락만 들어서 하는 거다? 자,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섞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. 둥, 까, 트, 팝, 빠, 다 둥, 따, 트, 팝, 빠, 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? 둥, 탑, 칩, 치, 박 쿵, 팝, 칩, 치, 박 그럼 느리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엔 밟아주고 그 다음엔 발코락만 들고 요거를 제가 연속으로 했죠? 조금만 더 빨리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 자체를 밟아주면 짧은 소리 발가락만 살짝 들어주면 긴 소리 이두 개를 이해하시면 실제 연주할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. 사실 이 하이햇 오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크게 나는이두 가지잖아요. 그렇죠? 이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요. 왼발 발 짧은 소리와 긴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